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종합상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사주는 LX부터 GS, 한대코퍼, BL팜텍까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주란 특정 상품뿐만 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외국과의 무역 또 국내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거대한 조직을 상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상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자원개발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이 종합상사들이 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어 이런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는 이제 국제 무역이다 보니까 환율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기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상사주입니다. 아 그리고 이 상사주 오늘 특징을 보시면 어 먼저 퍼가 낮은 순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LX가 퍼두배 수준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고평가는 이제 효티가 178배입니다. 얘는 어 세계 1위기 이 때문에 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LX가 1조 2천억, 그리고 가장 높은 삼성 물산이가 20조입니다. 그리고 현대 코퍼나 GS는 이제 퍼 3배 수준 뭐, 요 정도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놈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의 지주사고 얘는 1,000억원대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00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퍼세배고 PBR의 평균이 0.89배입니다. 어 그럼 간단히 여기 종목들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인터내셔널은 어, 지금, 뭐, 사업 부분은 자원 트레이딩이고, 자원 부분에서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또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고, 어, 무엇보다 이, 이 LX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 어, 그쪽을 이제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산업, 이 기업이 이제 LX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뭐든지 간에, 어, 원자재가 필요하죠. 이 재료를,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의 역할이 좀 크죠. 광물 같은 쪽에 이런 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 상사 쪽에서는 LX가 오늘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22년도 주당 3,000원을 배당하면서 이제 9%가 나오는 여기 있는 상사 중에 가장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이제 LX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 얘도 한때는 이렇게 뭐, 두달 가량을 거쳐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시켰었던 어, LX 입니다. 그 뒤로 조금 이제 흘렀죠. 어, 현재는 이제 퍼 2배 수준대에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어, 지금 작년 4분기에 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차트상으로는 좀 이렇게 흘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 어, 실적이 이제 꺾이면서 어 이런 좀 어, 차트상으로는 좀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아, 하지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개선된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주당 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당도 이제 300원을 배당을 줬다 400원 뭐 2300원 지금 이제 3000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주주 한원에도 어,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대 수준에서 이제 5%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LX. 다음은 현대쪽이고, 어, 다음은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 얘는 현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 철강 쪽, 어, 이 상사 기업이 현대 코퍼입니다. 어, 현재 이제 흐름은 이제 이렇게 2만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상승을 못했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면서. 다음은 GS 글로벌.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 석탄광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또 석탄 쪽 관련해서 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 관련해서 어, 좀 흐름을 보이는 어, GS 어, 얘도 뭐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어, 얘는 이제 지주사죠 현대 코퍼레이션에 그리고 축산물 윤통 망고 비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단기 순익은 88%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바닥에서 살짝 이제 반등해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자원개발 또 철강 비철금속 쪽어 그리고 또어 에너지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순이익이 상당히 이제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입니다 JC 케미칼 얘는 바이오 에너지 관련 상사주입니다. 거의 얘는 이제 바다권에 있습니다. 삼성물산 얘가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크죠. 상사 부분 매출이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쪽 32%입니다. 그래서 상사 쪽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얘도 지금 뭐 12만 7천원대에서 이렇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약간 이제 꺾이고 있었죠. 엘컴테 얘도 광산 개발 산업을 몽골의 금광산 쪽어 이걸 진행 중입니다. SK 네트워크 얘는 뭐 석유 관련된 상사주죠. 이렇게 반등해서 지금 200일선대에 어 거의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 효성 TNC, 어, 얘는 스판덱스 세계 1위죠. 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있다면 섬유계에서는 효티가 있죠. 어, 세계 1위입니다. 어, 반도체, 이 섬유계의 반도체 삼성 정도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 지금 뭐 작년에 3분기에 뭐 적자를 보였었기 때문에 한번 바닥을 한번 찍었었죠 20만원 때까지 밑에까지 추락했다 계속 반등해서 지금은 이제 49만원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상승해 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그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 돌파전 종목인 효티가 가장 이제 상승률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도주가 LX 인터내셔널입니다